이번 주제는 튜링 테스트, 생각하는 기계 문제입니다. 1950년 알렌 튜링은 기계는 생각할 수 있나?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기계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이 기계는 실험적 아이디어였고 가상의 수학적 추론 기계였을 뿐입니다. 이후 사람들은 튜링의 이 생각하는 기계 모델을 튜링 기계라고 불렀죠. 이 기계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먼저 기호를 적어 넣을 수 있는 테이프 그 테이프 속에 기호를 읽거나 새로 기호를 적어 넣을 수 있는 헤드 그리고 헤드를 작동하는 규칙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기록하는 저장장치가 있습니다 이 간단한 작동 규칙에 따르면 Q0에서 시작하네요 헤더는 현재 위치의 테이프 기호를 읽어드립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기호가 1이라면 이를 지우고 그 자리에 0을 써넣어야 합니다. 그 다음 왼쪽으로 이동하라고 되어 있네요. 만약 기호가 0이었다면 다시 0을 쓰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되어 있고 규칙은 QH로 이동하게 되어 작동을 멈추었겠네요. 이제 화살표를 따라 상태 규칙은 Q1으로 이동됩니다. 이동한 칸에 기호가 1이라면 그 자리에 1 대신 0을 기입하고 왼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호가 0이므로 0 대신 1을 기입하고 그 자리에 대기합니다. 이제 헤더는 Q2의 규칙을 따릅니다. 해당 테이프의 칸이 0이라면 다시 0을 기입하고 왼쪽으로 이동할 것이지만 현재 1이므로 1을 기입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다시 Q0의 규칙에 따릅니다. 해당 칸의 기호가 1이라면 규칙에 따라서 Q1으로 이동하겠지만 0이므로 다시 0을 기입하고 QH로 갑니다. 여기서 모든 행동은 종료됩니다. 아주 간단한 명령 처리 과정이지만 오늘날의 컴퓨터는 모두 여기로부터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니 참고독스러운 일입니다. 보통 이러한 제기적 문장은 딜레마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직접 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순환적 딜레마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17세기 철학자 데카르트는 인간의 이성과 기계를 비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에 따르면 이성은 모든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보편도구인데요. 인간은 이성 덕분에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할수 있지만 기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는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에 해당하는 개별적인 명령문이 써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마다 그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다양한 명령문을 기계 속에 담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은 무한히 많은데 기계의 신체는 유한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무한히 많은 명령을 유한한 기계 안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기계는 스스로 행동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인간과 기계를 대비함으로써 인간만이 이성이라는 고유한 특질을 가지고 있다고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데카르트는 인간과 기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시험 방법도 제시했는데요. 바로 기계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기계가 서로 말을 할수 있더라도 그것은 정해진 명령문에 따라 반응하는 것일 뿐 상대방의 말에 조응하는 말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반응이어서 사람이라면 너무 쉬운 일인데도 말입니다. 기계는 결코 그 상황에 맞게 해야 할 말을 만들어낼 수 없다. 심지어 가장 멍청한 사람도 그런 일을 할수 있을 정도로 쉬운 일인데도 기계는 할수 없을 것이다. 라고 데카르트는 확신합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다양한 기계들이 등장했고 인간을 모방하고자 했는데요. 놀랄 만큼 정교와 오토마타들이 등장했지만 여전히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에 불과했고 데카르트가 지적했듯이 여러 상황을 적절하게 행동하는 기계를 만들지는 못했죠. 그래서 튜링은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겠다고 작정하면서 그 가상의 기계를 보편기계라고 명명했습니다. 인간처럼 미리 만들어진 명령문이 없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을 만들어내는 기계라는 뜻에서 말입니다. 현대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그런 보편 기계를 향한 열망 속에서 탄생했죠. 그래서 컴퓨터는 하나의 장치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컴퓨터 하나로 글쓰기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영화도 볼수 있죠. 인간처럼은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기계는 컴퓨터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튜링은 기계가 생각하기 위해서 즉 보편용량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정의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미 잘 정의된 프로그램을 내장하게 되면 그 규칙에 따라서 이미 확정된 합리적인 행동만 할 것이고 그런 기계는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더 학습하거나 생각할 필요도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생각하는 기계는 최초에는 불완전한 상태로 출발해야 합니다. 대신 이 기계는 자신이 처한 환경을 학습해야 합니다. 즉 생각하는 기계는 학습하는 기계입니다. 기계가 그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자신의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인공지능 개념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튜링은 생각하는 기계를 검증하는 방법도 제안했죠. 바로 데카르트의 지적 대화 능력 테스트를 소환한 것입니다. 기계와 대화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기계가 마치 인간처럼 적절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 기계는 생각한다고 간주하자는 것입니다. 출발 모형은 이렇습니다. 남성 A와 여성 B는 방안에 있습니다. 면접관 C는 방안을 볼수 없습니다. 다만 방 밖에서 A와 B에게 문자 전송 방식으로 대화합니다. 여기서 A는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며 거짓을 말합니다. B는 A의 거짓을 면접관에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면접관은 A가 거짓을 말한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상당수는 A에게 속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A의 자리에 기계를 놓아 보겠습니다. 기계가 자신을 인간이라고 거짓말을 한다면 이번에도 면접관은 이 거짓말에 속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튜링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면접관은 5분의 대화 후 누가 기계인지 인간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30% 이상의 면접관이 인간으로 판단한다면 그 기계는 이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봅니다. 기계가 인간을 모방한다는 의미에서 이 테스트를 모방게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후 튜링기계와 튜링테스트는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런 만큼 비판적 논쟁도 많았습니다. 철학자 허버트 드레이퍼스와 존설의 논박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존설의 중국어방 논병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설에 따르면 설 자신은 중국어를 모르지만 중국어 구문규칙과 예시문장을 가지고 있다면 방 밖에 있는 면접관에게 이런저런 중국어 문장을 내보낼 수 있고 면접관은 그것을 보고 설을 중국인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은 정작 중국어를 모르는데도 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기계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그 기계가 인간의 말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면접관이 오해한 것일 뿐이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타당한 지적입니다. 한편 STS 학자인 해리 콜린스는 튜링 테스트에 대해서 훌륭한 전략이라고 칭찬합니다. 이 테스트는 기계의 내적 능력을 평가하는 대신에 기계의 상호작용적 능력을 관찰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끼리도 누군가의 생각을 직접 볼수 있는 방법은 없죠 기계의 지능도 간접적으로 테스트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존설의 주장이 타당하지만 그렇더라도 튜링 테스트의 의미가 기각되지는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그외 튜링 테스트의 기술적 철학적 기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개발 방법론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는데요. 데카르트 이래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계와 비교하면서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튜링도 바로 이 점을 지적했었죠. 더 나아가 튜링 테스트를 통해서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조정하고 개입할 수 있는 경로를 발견하기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 과학기술학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